F-5A, 일명 자유의 투사라는 이름으로도 불려진 F-5A는 미국의 우방국의 위협적이었던 미그기에 대항할 수 있는 기동성과 경제성이 있는 초음속 전투기의 필요성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. 근접 공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20mm 기관포를 장착하고 다양한 장비를 장착했지만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 화력 제어 레이더를 장착하지 않았습니다. 우리나라의 경우 1965년 미국의 군사원조 프로그램에 따라 16대를 처음으로 도입하면서 점차 늘려나가 기존 F-86F 세이버 전투기를 차례로 대체해 나갔습니다. 베트남 전쟁 당시에는 미국의 요청으로 이 전투기와 F-4D 팬텀기 일부를 교환하기도 했습니다.